주께서 내게 주실 최고의 선물 주께서 내게 주시는 것 언제나 최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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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 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 흘렀잖아 어 녹화 됐어요 녹화 음? 방송 시작 말고 녹화 시작, 아, 녹화 시작. 시작. 네. 음. 아니 목사님 지, 지난주랑 똑같은 옷을 입고 오셨어요 아, 보셔야 되는데 <웃음> 이렇게 테이크업 어, 쇼. 2주 동안 같은 옷을 당연히 입을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음, 2주 약간... 안에만 입으면 되는 어, 거니까.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네, 우리가 이게... 한번다한 거라고 얘기해. <웃음> <웃음> 이게 아. 녹화 방송이다 보니까 정치 이슈는 얘기할 수가 없겠네요. <웃음> 괜찮은 아, 그러면 2주 전에 2주 뒤 뒤에... 전망 한번 해보자. 어, 좋아 좋아 좋아. 네. 네. 2주 뒤가 아니고 어째 2주 뒤죠. 네. 음. 2주 뒤에 와. 이재명 대표 구속이 안 되겠지? 아, 그치, 그쯤 되면은 그 결과가 나올 때네요. 네 그렇겠죠. 네. 근데 어... 저는 구속. 처음부터 염려했지만 이재명 대표 구속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음.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네. 정치적인 이 압박과 또 수박들 이쪽에 워낙 많잖아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 맞습니다. 네 구속 시켜버리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음. 예 네. 그러면 이제 야당 깨면 지들이 더 좋아지고 실제로 뭐 정치인들이야 수박들이나 기득권 세력들이야 이재명 사라지면 자기들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안 돌아갈 거예요. 이재명이 사라지고 나면 또 다른 누군가가 나옵니다. 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교회에서도 음. 아주 건강하고 오, 건강하고 음, 제대로 된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서. 사람들 교인들은 뭐예요? 이상한 사람 꼭 있잖아요. 음, 그렇죠. 막 이간질하고 막그 이상한 소리 막말 옮겨대고 막그 음. 옮겨 이런 음. 사람들 있다고.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잖아요. 또 나와요. 또 나옵니다. <웃음> <웃음> 약간 총량의 법칙 같은 아, 거죠. 아. 미친 놈 총량의 법칙. <웃음> 있어 있어. 진짜. 그러니까 그 사회가 사회보다 교회가 훨씬 더 많대요. 통계적으로. 음. 어, 그래요? 그래서 어. 교회는. 20명 중에 한명 정도 꼴로 그런 사람도 있는 거야 아이고 그래서 한 100명 되는 교회에 음. 한 명을 쫓아 냈잖아요 네 그러면 80명이잖아 네. 그러니까 한 4명의 잠재가 있어서 <웃음> 한 명이 2등이 튀어나오는 거야 <웃음> 잠재된 4명을 사잖아 네. 어. 그 다음 튀어나오고 어. 또그 다음에 또딴 놈이 튀어나오고 쫓아내도 또 튀어나오고 어. 그래서 완전한 세상 완전한 교회를 만든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네. 마찬가지로 이재명 잡아넣으면 끝날 것 같지. 안 그래요. 그렇죠. 그 단순한 원리를 모르고 저 짓을 지금 하는데 이재명 잡아넣으면 그 다음 사람 안 나올까요? 누가 나올지 몰라. 하다하다 네. 이제 우리 맹구가 나올 수도 있어. 맹구가 규치를 <웃음> 들고. 가능성이 있어. 어. 촛불 사회를 보기 때문에 얼굴이잖아요. 그게 무조건이지. 세상 일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 근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바깥에서 이제 촛불에서 무대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발언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네. 맹구 언니는 계속 사배를 보시기 때문에 음. 아마 그 놈들 예의주시해서 뭔가를 이렇게 찾아내려고 하지 않을까? 저 그런 걱정이 많이 돼요. 그상 상수라고 봐야죠, 그런 것들은. 아. 것들을. 그럼 네. 구글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쳐 가지고 뭐 이런 이런 저런 게막 나오면 어떡하죠? 저 그거 걱정인데. 어, 나, 이런 나, 이런 나... 사과해야죠. 잘못한 <웃음> 거. <거리를. 웃음> 나는 나는 벌써 있잖아. 무슨 뭐 지난번에 뭐내가뭐 촛불행동 뭐 횡령했다 뭐뭐뭐 이래가지고 검찰 아아 고발당했다면 고발 네. 뭐 이렇게 했잖아요. <웃음> 맞네. 저는 그런 거다 예감을 하고 어 페이스북을 친구 공개로. <웃음> <웃음> 친구 중에 총량의 법칙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친구를 쉽게 맺지 않습니다. <웃음> 아 친구 추가. 요청이 근데 정이 쌓여 있어요. 그거는 안전하지가 않아요. 어차피 아 똑같은 게아 친구가 <웃음> 전달을 해요. 맞아, 그러니까 친구는 아무 의미가 없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격받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공격은 상수예, 상수, 당연하지. 상수. 개혁을 요구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 적폐 세력들의 집요한 공격은 그냥 평생 있는 거예요. 맞죠. 원래 원래 개혁과 반개혁이 싸움인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투명하게 살아야지 조심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두 번째 그런 거 들어오잖아. 그럼 다 까발려야 돼요. 네. 어, 아내 아래 그냥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돼요. 응, 까발리고 네. 내가 이거 받았다. 그리고 이런 건 내가 있었는데 어, 내가 네. 잘못한 건 잘못한 건 있다. 어. 그럼 어떻게 했냐 옛날에 그랬는데 용서해 달라. 음. 그럼 앞으로 더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하고 음. 또 이제 그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전에 이제 그 우리 많이 모이지 않았을 때 제가 실은 연설을 한두번한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최근에 최근에 최근에 연설한 게 아니잖아. 음. 올해, 여러 번 하다가 나도 내공이 쌓인 거야, 지금. 어. 하다 보니까 저도 점점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업데이트가 네네, 되,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음. 근데 그때 내가 한번한거 기억나요? 고발 당하고 나서 건희야, 나 건드리지 마라! 내가 그랬잖아. <웃음> 응, 그런가? 하느님이 있다, 뒤에. 아, 기억나요? 나 그게 귀엽네요. 아니었어. 음. 하나님이 항상 있는 거고, 그건 상수니까. <웃음> <웃음> 그런데 뭐 김건희는 뭐 뒤에 누구 없겠어, 지가? 그런데 그때 나 고발 당하고나서 했잖아. 음... 내가 나는 음... 그때 그쪽에서 하는 줄 알고. 네, 네, 네. 나 건드리면 너 정권 망한다. 왜냐? 내가 용한 목사다. 아, 맞아, 맞아요. 그랬다. 용한 목사다, 내가. <웃음> 코로나 터지기 한달 전에 내가 예배당을 정리한 사람이다. 어? 이런 영빨을 봤냐, 어디서? 어? 전국의 <웃음> 최초 아닌가요? 맞죠. 어, 세계 세계 거의 도네. 세계에서 매 매드이 안에 들어가요. 그렇네. 영팔 돋아 아. 진짜 영팔 돋는데요. 나 진짜? 건드리면 네. 너는 바로 끝난다. 어? 네, 예언을 하셨죠. 그렇지. 네. 김광이가또 무서워하는 게 영팔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해버려야. <웃음> 아니 그니까. 확 해버려야 못 끝냅니다. 음, 맞아 맞아 맞아. 네. 오, 그러니까 정면 돌파밖에 없어요 그런 공격에는 막, 계속 음. 그거를 회피하거나 뭔가 거짓말로. 가진 꼼수를 쓰기 시작하면은 더욱 수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잘 싸운다고 봐요. 저는 맞아요. 어, 어. 정면, 아. 정면으로 싸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근데 듣는 네. 얘기가 되게 사이다 같은 게 있더라고요. 아, 그, 나는 그 소환에 응한 거 사실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치 나도 그랬었는데. 음. 아, 지금 답, 왜 그러지? 어, 검찰의 짜인 프라임 속에 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음. 근데 이제 할 말이 없잖아. 소환을 다 응원했 그 응했는데 구속영장 발부를 왜 하냐 이 얘기로 싸울 수 있게 그렇죠. 된 거거든요. 아, 새로운 싸움인 건가? 증거도 네. 없고, 법관이니까 그런 거는 근데 그런 거는 누가만 누구만 할수 있느냐 음. 자신 있는 사람만 할수 있는 거예요. 당당한 사람만. 음. 네. 내가 당당한 내가 뭐 없을까 나도 생각해 보는데. <웃음> 아 저는 그런 거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상상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유명한 정치인이 된다. 아무도 안 시켜주겠지만 됐을 때 뭔가 털렸어. 그럼 가장 두려운 게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야동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웃음> 그런 거. 아 여자들도 봐? 봐요 봐요. 아보 봤죠. 있었지. 다 그런 그, 근데 시절이 아니, 있지. 나는 그게 궁금해. 남자들은 그렇다 치는데 여자들은 무슨 느낌이야? 그거 보면서. 아니 근데 다.. 아, <웃음> <웃음> 다 똑같이 봐요. <웃음> 똑같이 보고 아, <웃음> 아, <웃음> 아 이런 거구나. 근데 처음에는 약간 보통 남자들 위주로 그게 있잖아요. 근데 여자들 위주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잘생, 어, 이거 노딱 붙겠어요. <웃음> <웃음> <웃음> 아무튼,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을까봐, 혹시나. 그, 끊은 지좀 됐지만. 아니, 그게 뭐라고 그래? 아니요, 그래. 그런, 그런 거, 그런 거 있잖아. 애인이랑 어, 음, 어. 남편이랑 막 그런 아, 야한 대화 나눌 때 있을 거 아니야. 아, 아, 맞아, 그거 검찰에 털리면은 재판 가면 아, 그거 다 공개되거든. <웃음> <웃음> 그래서 내가 약간 나 진짜 우리 남편한테 한번 물어봤어 뭐, 내 <웃음> 영상이 찍혀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런 걸로 그래 아니 오 이거 어떡하지? 이랬더니 아나 당당하다 나 아, 가서 그래? 이제 어, 얘기하고 아, 그래? 네 가서 아. 하면 된다 내, 내가 뭐 어때서 막 이렇게 하기로 <웃음> 네, 했다 와, 뭐 그런 거를 저희 배책까지 세워놨습니다 아, 같은 성인이 아, 뭐 그런 거 가지고 아,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게 모두한테 만천하에 공개되는 거랑은 또 다르죠 <웃음> 조금, <웃음> 조금, <웃음> 조금 그렇습니다. 그거 좀 그렇죠 조금 그렇습니다 그금좀두려우시 아니 본게 걸린다고? 아니,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검찰이 기록 같은 걸 하거나, 서로 이렇게, 어떤프라이빗하고 섹시한 대화를 나눴을 아, 때그 대화. 네, 대화에서 화떤 묻어나는 결막 이런 they are, they are, they are, they are, they a r 그 수치감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웃음> 내가 감당해야 될 수치감. 개, 아, 그런 걸로 잡혀가는 건 아니니까 괜찮아. 아, 근데 응. 심적으로 수치스러워. 근데 것 같은 느낌이야. 나도 그 생각까지 해봤어. 이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아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당당할 수, <있겠어요. 웃음> <그럴> 수 있어. <웃음> 어, 아 저. 인간이구나. 그럼요. 저 이, 건강한 청년들이구나. <웃음> <웃음> 그럼 그럼. <웃음> 아 그럴 수 있으니까. <웃음> 별 걱정을 다안 하면 아니 <웃음>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된다는 거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하고 했다면 문제가 그렇지. 되겠지. 그지. 그렇지 그렇지 그거를 욕하는 놈은 나는 이제 그런 것도 그 대응을 할때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어쩌라고. 아 그렇지요. 당당하게. 그게 잘못이냐? 응.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맞아 음. 부부가 그러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맞아. 그거를 건드리는, 그거를 공개하려고 하는 놈들이 치사한 거지 음. 그거는, 그거는요, 숨거나,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데 내가 정말 이게 판단을 잘, 사안을 판단을 잘해야 돼요 이게 도덕적으로, 인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사과해야 되지만 그런 건요, 당당하게, 그러서 어쩌라고 어. 너는 안 해? 음. 난 사람인데? 그럼.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봐요 아니 김건희는 뭐 온갖 남자랑 다 했을 건데요 뭐 그거 털면은 그게 더 수치스럽지 않을까 <웃음> 그니까 성경도 그래요. 부부 안에서는요 어. 무엇을 다 해도 괜찮아요. 아 어. 성경에도 나와요? 안 나오지. <웃음> 뭔 소리예요 그러면? <웃음> <그게> 무슨 <웃음> 소리야? 그래, 렇다 그, 이거지 뭐. 아 그렇다. 어, 그렇다. 오케이, 오케이. 그런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어. 있다 이런 거지 뭘 성경에서 역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네, 그렇 그러니까, 그렇게 원하는 원하는. 나오겠냐? 세세하게 그게? 그걸 다 알려주신 게 아니었군요. <웃음> <웃음> 옛날 시대니까 또 전화도 없고. 아니 근데 그 뭐죠 아가서에 보면은 막그 음. 너의 유방이 어찌고 저찌고 막 그런 게막 나와요. 어, 어. 그런 걸 약간 추앙하는 그런 게 나오는 추, 거예요? 추앙이 아니라 표현하는 음. 게 나와요. 자세히 아. 자세히 아. 성경에도 그런 게 나와요. 아, 저도 그런 상상은 많이 해보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재명 당대표라면 음. 그 기자 기자, 그러니까 검찰 출석하기 전에 기자회견장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음. 뭐 이런 상상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 근데 매번 뭔가 상상하다 가다 실패. 해 <웃음> 내가 발언 잘못해가지고 공격받는 걸로 다시 바뀌어. 음. <웃음> 말 실수했다가 그말 어, 실수부터 공격받고. 어, 왜 그런 상상이죠? <웃음> 마음이 피곤할 때가 있어. 그런 상상 을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 생각보다 <웃음> 잘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이거는 필요해요. 음. 왜냐면 제가 이제 조국 장관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남들이 괜찮다고 할 때까지 사과하실 거래요. 어. 그래서 내가 안됩니다. 사과하지 하지 마시라고. 음. 이제 사과 그만하시라고. 음.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해도 싫어하는 놈은 죽을 때까지 싫어합니다. 음. 그게 세상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번에 조 국장님 사과 안 했죠. <웃음> 아, 이 아, 목사님 말 듣고 안 했어. 심사직말하고한공 재판 진짜? 끝나고 사과 안 하셨죠. 오, 네. 그냥 막그대로 있었으면 사과하셨을 거야. 아, 진짜 그러면은 용한 목사님. 저희 아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조국 음. 음. 장관이 사과를 할 때마다 모멸감이 느껴진다는 거야. 맞아, 좀 그래 음, 잘못한 게 없는데 왜자사과를 어, 해? 괜히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더 이렇게 낮아지는 것 같고 나는 조국장, 우리는 조국장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지지하고 그거 잘못한 게뭐 있어요? 그거 지금 그 검찰 다 장난쳐가지고 판사들하고 이, 이 껍질 벗겨도 시원찮을놈들니냐 네. 그렇게 한 건데 거기에다가 사과를 하면 은 지지자들이 너무 힘이 빠진다고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음.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러실 필요 없겠다. 다행히 이번에 사과를 안 하셨어요. 어.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조국 장관님이 진짜 잘못한 거는 딸을 너무 예쁘게 낳으신데 <웃음> 당당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조민 조민 선생이죠. 조민 네. 선생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와 진짜 이거는 저놈들한테 제대로 먹겠다. 어, 그니까 네. 음. 저렇게 짓밟으려고 했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벌써 나왔느냐, 뭐 왜. 안 해도 안, 안 나와도 될 거를 왜 했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저는 그러면 언제까지 그러고 살텐살 살 건데 그래. 그 얘기 했잖아요 뭘 해도 시간이 지난다고 욕할 놈들이 욕안 하겠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우리 김태훈 소장님이 분석하셨잖아요 음. 제가 아 너무 구구절절히 저 생각이랑 비슷해서 어. 저는 진짜 조민 그 하는 거 보면서 내가 감동을 먹었어요 맞아요, 네. 엄청 감동적이더라고요 이야, 이 내면이 이렇게 건강한 친구고 음... 그러니까 부모가 달리 보이는 거야, 진짜 음... 정말 잘 키우셨구나 내가 바로 그거 보고 보냈으려서 장관님 정말 너무 잘 키우셨습니다 네. 그리고 김태구 소장님이 한 것도 내가 방송 바로 다음날 링크 드렸어요 아, 뭐라고 하셨나요? 그랬더니 저... 뭐, 어? 건강... 좋게 얘기하셨어요 <웃음> 좋게 얘기하셨어요 습니다 <웃음>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알려주셔서 사람이... 감사하다고 아, 그러면서 아, 음... 이렇게 저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잘 견뎌나갈 거라고 음. 아 그게 되게 멋있었어요. 인스타 만들었고 어. 공격하시는 사람들 오셔도 괜찮다아그 음. 어, 네. 네. 어, 네. 너무 어, 단단한 몰라. 말이었어요 진짜. 맞아. 인스타 공격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그걸. 댓글 공격. <웃음> 그 이런 게. 그럼 그럼. 음. 그렇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내면이 건강한 사람 같든 그거는요.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건강하지 않은 사람, 자존감이 높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못 합니다. 아,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 이제 인스타 말고 이제 미국으로 바로 튑니다. 아니, 저는 지금도 어떨 때는 그 와서, 와서 지금 어떨 <웃음> 지금도 어떨 때전 내가 그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데도 지금도 와서 <웃음> 나한테 댓글 쓴 놈들이 있거든요. 네. 음. 어떨 때는 와이 새끼 이거 씨장 <웃음> 쓸까 하다가 <웃음> 쓸까 하다가 안 써. 왜냐면 <웃음> 댓글을 써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걔는 맞아요. 내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뭔가 바뀌려고 하거나 생각을 고쳐먹을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그니까 그거는. 진짜 쓸데없는 짓이에요. 댓글로 자기 하고 싶은 싸우는 얘기 거. 하러 오는 거죠. 네. 공격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그런 욕이나 공격도 상대가 받아야 욕이 되는 거야. 아 당사자. 근데난안 받아. 그러면 욕이 성사가 안 돼. 오, 훌륭한 방어다. 그렇죠. 응. 지금도 가끔씩 나한테 내가 차단을 안했더니 계속 보내는 애가 있어요. 페이스북으로. 아니 페이스북 <웃음> 메시지로 이게 뭐 뭐가 음 하나 났다. 음 벌써. 메시지로 아, 성실하시네. 진짜. 매일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오늘은 뭐 왔나요? 네, 다행히 이거는, 아, 이거는 좋은 다, 거네요. 다행히 존경하는 양목사님을 시작하는 거 보니까. 지금도 있어요, 막 나한테 보내는데 어... 보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일부러 오... 안 지운다? 네. 오... 왠지 아세요? 나중에 그렇지. 고소 a n 지 i u n d a Venture? Ajunge, c 고소 c h c 그래. s o Aji, Rongo, Bio, Hassan, Nungo, e v 지 n Cosola. Say, t r 고 t t o n Nagy, Junior, Humpen, o s 내가 예를 들어 장제이가 나한테 막 비난을 했어 아, 비난? 어, 그럼 갑자기 돌변을 해가지고 네. 그러면 내가 장제이를 조금 뭐내 인생에서 요만큼은 생각을 하니까 <웃음> 요만큼만 <하는 웃음> 내가 요만큼은 생각해 주겠지 요만큼은 <웃음> 내가 일부 생각을 해주 내가 링크. 뭐가 내가 뭐 잘못했나? 아... 나를 돌아보겠지 근데 어... 나를 전혀 모르는 놈이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지도 모르는 놈이 나를 막 욕해 그러면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아, 세상에. 왜 개가 짖는데 그개 소리에 신경을 씁니까? 음. 여러분 제가 이 비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끼고 여러분이 같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정말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 혹은 나를 잘아는 사람이 비난하는 것, 비판하는 것은 진짜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어. 나를 모르는 놈이 그냥 무턱대고 욕하는 거잖아요. 음. 그거는 개소리입니다. 아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왜 개소리에 마음의 상처를 받나요? 응, 저는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을 계속하는 거는 어떤 거죠? 그거는 신경 좀 써야지. 네, 똑바로 살아야지. <웃음> 장제이 똑바로 좀 살아라. <웃음> 똑바로 살아야죠. 매일 매일 사랑을 받고 있잖아. 아우 너무 좋네요. <웃음> 네. 아 지금 촛불행도 카페에 이런 그 뭐랄까요? 어... 그러니까 자 급진적인 글, 아 급진적인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이,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써서 촛불행동이 공격의 빌미가 생기지 않겠냐. 음. 가뜩이나 이제 모들, 모두를 종북으로 몰아가는 판국에 음. 그런 어떤 건덕지 자체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음. 주장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동의는 못하겠더라고 그거를 그거는 가만히 있어도 생기는 건덕지에요 음.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대동강.. 아니 북, 북한에 여행 갔다 온신현미라는 아 제미교포 선생님이 대동강 맥주 먹어봤더니 맛있더라 음 했다가 국가본법 위반으로 음 출국 조치를 당했잖아요 너무 어이없죠 그니까 그 종북의 빌미가 잡히면 안 된다 이, 프레임, 이 프레임이 민주당 안에도 엄청 강력하게 있는데 아 어, 저는 그거는 그냥 공격하려고 만들면 다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오. 그냥 당당하게 어, 거침없이 사시는 게 그러니까 좋다. 이런 거예요.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어, 제가 요즘 좀 이렇게 알려져서 그런지 제 주변에 있는 우리 그 목사님은 아니시고 저랑 월요일에 방송하는 그 분한 분이 음. 대한민국에는 양이사미를 좋아하는 사람과 양이사미를 욕하는 놈으로 나는데요 양의삼은 모르는 사람은 없을까요? <웃음> <웃음> 훨씬 더 많겠지. 아직 많겠지. 아직 많지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나를 다알 거라고. <웃음> 내가 촛불행동 우리 촛불 집회 할때 지난번에 김영민 김영민 그 의원님 오셔가지고 같이 음. 우리, 우리 그뭐 행진하는 분들 인사드렸잖아요와막다 네. 목사님 <웃음> 아유, 막 인사하고 사진 찍 계속 이래. 내가 그때 음, 정치인들이 이런 뽕으로 죽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나 먹어주지. 아... 밖에서 누가 나를 합니까? <웃음> 어? 근데 여튼 세상은 그렇게 <웃음> 돼요. 웃겨. 세상은 세상의 절반은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음. 절반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음. 내가 잘하고 못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그럼 마음이 편합니다. 오, 예. 그리고 실제 그렇게 돼요. 높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좋아해 주시고 그러는 거는 감사하다고 그렇게 음. 하시고 나를 욕하는 거는 음, 네가 나를 아냐 인마? 그냥, <웃음> 그냥 반사, 네가 나를 뭘 알아. 반사 이러고 그냥 말아야 돼 반사. 음. 아니 MC 맹건언는 어떠신가요? 저 요새 약간 맹건이 약간 점점 미국 가 있는 사이에 텔레그램 메시지가 진짜 많이었어요. 맹구, 맹구님 보고 싶어요. 맹구 어디 갔어요? 맹구 어디 갔어요?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보면서 제가 너무 와 이거 진짜 너무 부럽다 이러면서 혼자 막 그랬는데 이제 이제 유명세가 점점 높아지면서 이 사람들의 어떤 비난, 공격 이런 게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저는 사전 집회 사회 볼 때부터 비난이 들어왔는데요. <웃음> 그런 사회자가 되기 전부터 국힘당에서 <웃음> 공격했는데요. 아 그래요? 어, 국힘당. 네. 아뭐 무슨 뭐였지? 예전에 뭐 출마도 했었고 진보정당에 아 진보정당에 네. 소속이었거든요. 맞아, 맞아, 출마했었어요. 출마 적이 있었어요 동네에서? <웃음> 아, 동네. 네. 내가 지금 촛불행동이나 우리 촛불전진 여기 너무 모르네. <웃음> 정보가 하나도 <웃음> 없어요. 뭐 하는 사람들? 이 혹시 이걸? 저희 지금 북에서 온 사람들 <웃음> 아세요? 전북 <종북> 세령입니다. <웃음> 고척, 고척, 고정관점, 고정관점입니다. <웃음> 고정관점. 안. 음, 아. 네. 어쨌든 뭐 그런 공격이 있었는데 뭐 그냥 사라 사, 사라졌습니다. 네, 어, 그냥 그 때내니까 사라졌다. 얼마나 공격할 게 없으면 사전 집회 사회자를 공격하나다는 <웃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웃음> 그때 정말 한10 10분인가요? 20분 진행하는 사회자인데 얼마나 <웃음> 공격할 거리가 없으면 나를 찾아가지고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진건 소장님은 이제 공격할 거리가 없나 보죠. 그래서 몇 가지 그 음. 조선일보 조선일보에서 기사가 난 거거든요. 조선일보가 아무튼 음. 그 수사대가 있나봐. 아, 네. 아, 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더라고. <웃음> 제가 북한, 북한도 네 번이나 갔다고 사람들데 그렇네. 그런 걸 하나씩 그렇게 그러니까. 해셨어야 되는데. 고구글에서 김지선 네. 한번네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아, 나한 번도 못 가가지고. <웃음> 아, 아, 그러면 우리는 안 치죠. <웃음> <다> <웃음> <가보고 싶은데. 웃음> 성복 되려면은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웃음> <웃음> 맞아요, 쉽지 않아요. 구글에 김지선을 쳐보세요, 여러분. 내가, 내가, <웃음> 네. 내가 실은 얘기했잖아요. 내가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될 때는 최근이에요, 최근. 그러니까 <웃음> 옛날에는 뭐 내가 공군 군군 군복을 9년이나 하고, 내가 군생활을 9년했어요, 내가. 네. 뭐 군대를 위해서 내가 <웃음>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9년을 나라를 위해서 해. 내가 얼마나 군복 마셨군요 그리고 음. 그 뒤로도 그렇고, 최근에는 한뭐 내가 그렇지 뭐. 주제를 알아야지, 뭐. <웃음> <별거라고>. <웃음> <웃음> <웃음> 요즘이나 되니까 여러분들이 양희상무사 이렇게 알아주는 거지. 옛날에 뭐 제가 뭐 있었습니까? <웃음> 맞습니다. 맞습 <웃음> 저도, 저도 그런 <웃음> 상태입니다. <웃음> 저 그날 <그래서> 일반 시민이었는데. <웃음> <웃음> 정말 이게 시민으로서 살면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살면서. 그거예요. 음. 그때 시민이나, 음. 지금 나나. 달라질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제가 이제 찬양, 찬양인도, 예배인도를 하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무대 위에 있는 나나. 음. 무대 아래에 있는 나랑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네. 어. 그게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요 무대 어려워요. 위에 올라가서 인기를 얻는다, 얻는다 그러면 교회 오빠 아니야 네. 이 새끼들이 이런 이 사람 저 사람 인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웃음> 이런, 이런 애 저런 애다 건드리고 다녀요 교회에서도 어. 찬양인도 하는 놈들이 제일 제일 그, 그 아, 문제들이 많아잖아 인기가 많잖아. 어, 그렇지, 그렇지, 인기가 그치? 많잖아. 어... 다 가짜들이고, 나쁜 놈들이네. 다 진짜? 가짜들이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게 그것을 기준으로 보, 보아야 된다. 뭐 기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내가 뭐유명하면 내가 바뀝니까? <웃음> 뭐 내가 그랬다고 해서 뭐 내가 무슨 다른 사람이 돼? 아니잖아. 음. 뭐 내가 좀 떴다고 해서 난 떴다고 생각도 안 하지만 그렇다고 음. 해서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것도 그건 진짜 착각이에요. 네. 저는 양 목사님을 방송하고 집회 나가서 이이 이 생각보다 그니까 정말 한, 한 3주에 한 번씩 어머 봤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생기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뒤로 한3 시간 정도는 헤어나올 수 없어요. 어. 행복해. <웃음> 네. 음. <웃음> 아 너무 행복하고 더 부흥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고. 많이 좀... 알아봐 주십시오. 아 아닙니다. 네. <웃음> 인사 아, 많이 나눈. 겸손하게 나눠주십시오. 살게요. 안착해 주세요. 네. 아니에요. 괜찮아. 요 불쌍한 어린 양입니다. <웃음> 제발 아는 척하면 더 열심히 한다니까 아, 네. 아는 척좀 아니죠 하면 제발 사실... 해주세요 <웃음> 절대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사진도 기다릴게요. 찍어 달라고 하시고 오, 네. 너무 고마워 사진 버리더라도 사진 한번 찍어 달라고 하시고 아, 제발 그렇게 하세요 이제 그러고 나면은 좋아요. 자기 일을 안 하기 시작하거든요 아니 아니에요 해요 해요 정신이 해요. 없어가지고 아니, 아니. 거기에 할 수... 걱정되는데요 왜냐면 이제 행진 나갈 때그 선전물들을 챙겨서 보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음. 인사하고 있으면 거기 인사하죠 <웃음> 생진을 포기하고 인사할 거죠. 잖 <웃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그런 중요한 타이밍에는 인사하지 말아주세요. 아, 오. 아, 이 근데 하나고 한다고 해서 몇시나 하겠어요? 그러게요, 맞아요. 모르죠. <웃음> 아, 한... 누가 진짜 하, 많이 할 수도 있잖 아니, 아니 5 주에 한번 정도 있어요. 아, 그래요. 사 주에 한번 정도로 축하 주시고. 내년 이번 주 정도. 다니면, 아, 옆에. 너무 좋죠. 네, 그럼. 내 옆에, 옆에 다니면. 내 네, 옆에 다니면 어, 목사님 인사해. <웃음> 나를 인상하고 <웃음> 그럼 저 그림자가 되잖아요 있다가 음. 어? 그림자가 아니라 내 옆에 있다가 어? 목사님 그 TV 나오신 목사님 양산 t v 에 나오신 분 아니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맞아요 어, 맞아요 음. 제가 그리고 오뎅도 먹고 아무도 뭐. 안 물어볼 거 같아 <웃음> 그냥 목사님한테만 그래도, 인사하고 그냥 지나갈 거 그러니까 같아 전통처럼 허위는 거 많이 했기 때문에 목사님 옆에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가 어머 이렇게 해서 저한테 오는데 목사님 이렇게 많이 가시더라고요 다 그래서 뭐 괜찮습니다 <웃음> 자 본격적인 네. 주제를 하시죠 네, 네 하나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질문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랑 한 시간 동안 다화를 나눌 수 있어요. 대화를. 음. 그러면 어떤 얘기를 가장 하고 싶으신지 너무 궁금해. 음. 너무너무. 그리고 그 안에 소원을 세 개를 딱 얘기해서 진짜 이뤄줄 수 있다. 이러면은 좀뭘이루고 싶은지. 음. 전 너무 많아요. 전 소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계속...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본인 먼저 해보세요. 맞아요? 음. 저는 일단은 소원은 조민처럼 다시 태어나겠어요. <웃음> 참 허망하다. <웃음> 아 조민 씨처럼 다시 태어나겠어요 아, 이게 어, <웃음> 태어난 게 아니고 그렇게 잘한 게 <웃음> 핵심 아닐까요? 태어날 수 있겠, 있어도. 그러니까 모든 총체를 다 해가지고. 아 그래 조민이 했다. 되고 싶다요? 어, 그렇죠. 장조민으로 어. 왠지 중국 사람 이런 거네. 조민. 아니 ]처럼. 나는, 음. 나는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네. 어, 장재일을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다아 조민처럼요? 오~~~ 어, 어, 어, 어, 제발. <웃음> <붙일>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웃음> 괜찮습니다. 아니 나는 장제이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일단은 테스트라기를 를테좀버기는 테스트를 해야 돼요. 테스트? 네. 아, 자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요 내가 괜한, <웃음> 생각하는,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괜한 데다 따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괜한 다삽질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이. 누구나 다 저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람은 음, 그렇죠. 음.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음. 자존감을 높이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여기서 핵심은 조민 얼굴님이세요. 아 얼굴이에요. 어? 인성이 아니고. <웃음> 아니 성격적으로서. 야 그건 김건지한테 <웃음> 가서 물어봐라. <웃음> 지금도 만들 수는 있겠다. 아 그렇죠. 아그안 돼요. 얘가 약간 조민 씨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다음 네두 <웃음> 번째로 <웃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윤석열 태진이 하루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내일 모레가 전국 집중이니까. 이번 전국집중 다음에 3월까지는 제가 계획을 제가 세워놓은 게 있으니까 3월 정도에 어. 꼭 퇴진시켜주시라 너무 지금 방치해 놓으셨다 하느님한테 빌기에 너무 소박한 소원이다 아 그래요? 어 왜? 금방 더이거는 금방, 금방 될 건데 어, 어. 그러면 소원까지 빕니까? 아니 근데 난 3월에 좀 됐으면 좋아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음, 조금 빨리 조금 어. 지치니까 자세 번째 <웃음> 세 번째는 어, 어 얘기하면 조금 그런가? 세 번째도 조민처럼 <웃음> <웃음> 왜 저러는 <웃음> 거야? <웃음> 아, 조민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와당겠잖아요 얼굴 평가를 잘해. 아니, 아니. 얼굴이 아니고그 얼굴. 로 어떤... 태어나고 싶다며. 아니, 아니, 아니야. 그 조민 얼굴이 문제가 아니고 네. 그분의 어떤 인성까지? 아니, 아까는 얼굴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조민 그러지 마세요. 뭐. 어. 그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를. 당신 해. 당신은 당신대로 가치가 있어요.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음, 아마. 고맙습니다. 실은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지. 내가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 이건은 네. 아닌 것 같아요. 음. 네 그렇죠. 소원이 틀렸다. 아주 틀렸. <웃음> 왜왜 틀렸어? 내 소원인데. 그러니까 네 소원이 틀려 버거. 아, 틀렸... 내가 글러먹었다. 안될래. 나는 장재인은 괜히 내 인생 허비할 것 같아. <웃음> 삽, 아니에요. 삽질할 것 같아. 아니에요. 죽기 전에 하루 정도는 멀쩡해질지도 몰라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딱 가능성이. 하루. 네 고맙습니다. 하루님이랑 같이 있으면 한 시간 대화하면 무슨 내용으로 대화할 거예요? 아 저는 근데 사실은 그런 음. 얘기를 너무 신 철학적인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약요 <웃음> 응. 뭐냐면, 지금 생각 안한것 같아 지금. 아니, 그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나 약간 당황했어요. 어, 지금 여기부터 시작할 줄 알았는데. <웃음> 자기 질문해놓고 자기 생각을 안 했단 말이야. <웃음> 아니 그래서 아니, 이제 먼저 하실 줄 알았는데, 저는 약간 인간의 악함 이런 거를 왜 만드셨는지. 음. 나그 너무 눈물 나. 인간이 악한 거에 음, 대해서 너무 않았는데. 음. 만들지 음. 않으셨어요? 그럼 네. 어떻게 네. 생겨 생겼 났어요?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그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되게 미스테리한 건데. 음. 음.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 작정이라고 그래요. 허용, 허용하셨다. 허용. 음. <웃음> 좀 말장난 같긴 한데, 네. 하나님이 직접 내가 만든 거라 만든 거라기보다 만든 것과 음. 이렇게 생겨나는 것을 그냥 두두도록 허용하는 것은 음. 그래도 다르잖아요. 음. 주체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음. 네. 왜, 왜 허용하셨나요? 그건 모르지. 어. 그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어, 인간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적어도 지금 이 땅에서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는 어 악이 있어야 선이 드러납니다 아. 인간의 이 악한, 타락한 본성에서는요 선이 계속 있으면 선인지 모를 거예요 어. 사람 잘해줘보세요 어떻게 하죠? 고마워요, 고마워요. <웃음> 잘해주면 기어올라요 세상이 그럽니다. 아, 왜 쉽게 사람을 쉽게 그렇게만 평가하세요? 맞아요, 고마워합니다. <웃음> 계속 고마워하죠. 그것도 한두 번이죠. 아니 그런가요? 사람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쉽게 생각그 사람 마음에 악이 있구나. 아, 인간이,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가? 예, 다 그래요, 인간은. 그런가? 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이 유지돼요? 맞아요. 아니 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조금씩은 있다는 아, 거죠. 아, 발현되는 사람이 있고 예. 안 발현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음. 발현돼요, 그게. 발현이 안될 수가 없다니까? 음. 발현을 통제하는 거 아닌가요? 도덕이라는. 그렇죠. 는? 그런데 아 그래서 자 생각해봐요. 사람이 계속 나를 억압하고 군대로 가 군대 갔다고 생각해봐. 음. 병장이 근데 이, 이제 막 들어온 사람 막 계속 괴롭히다가 하나 잘해줘봐. 음. 얼마나 고마워막 음. 잘해주다가 갑자기 좀 서운한 이야기를 했어. 음. 어떨까? 누가 더그 순간에는 누가 더 귀하게 여겨질까? 어... 선한 사람 아니지 악하게 굴다가 한번 잘해준 사람. 어, 그게 진짜로. 인간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양 목사님이랑 한 시간 토론을 해봐야겠네요. 반론을 펼치세요. 네왜냐면 인간이란 존재는 원래 선한 존재인데 이 사회가 이렇게 개인을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도록 만들고. 그게 김태훈 선생님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 자체가 그렇게 나를 챙겨서 막이 경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안될 것처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자꾸 악이 발현되는 거지. 정말 어떤 공동체가 살아있고 그 서로의 도덕이, 도덕이 사실 그렇잖아요. 막 외모 평가를 하는 것도 그래. 외모가 뭐 높고 낮고 어딨어. 그냥 이쁘고 안 이쁘고 이런 건 있지만. 이 사람이 못생겼다고 차별받는 사회니까 계속 외모에 대한 그런 게 생기는 거잖아요. 오, 잘한다. 그러니까 아 나는 그거를 인정한다고 해도, 네.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인정한다고 해도 현 상태. 아, 지금의 현, 상태. 현 인간의 지금 모습이 음. 지금 우리,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그런 인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시냐면 흠. 자기의 가치를 자기가 지켜야 한다. 음. 저는 사람들한테 되게 잘해주는 편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때로는 아씨 내가 너무 잘해줬나 보다 이런 생각 할 때가 너무 많아. 어... 어... 혹시 저희한테도 그렇게 생각하요 <웃음> 조심해. <웃음> 들었어 <들었던데>? 기어 오르 <웃음> 기어, 기어 오르는 거 조심해. <웃음> 아니 진짜 잘, 잘 해야지. 근데 음, 내가... 되게 슬프네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웃음> 그래 좀 슬퍼. 그게 인간이에요. 음. 근데 그게 아무래도 그렇게 된다니까 어렵게 어려운 사람보다 편한 사람을 더. 그렇죠. 쉽게 생각해요. 그게 어... 인간이야.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자기가 지켜야 된다. 음... 그래서 내가 오늘 밥안 사주고 갈까 생각 중이야. 아, 어, 왜요? 가끔씩 안 사주기도 하고 그래야지. <웃음> 아까 얘기했잖아. 1 0 0번 잘해주다가 한번 모자르게 하면. <웃음> 그 모자란 것만 생각하고. <웃음> 모자란 <웃음> 것만 생각한고 그래서 5번부터 잘안 해주려고. 늦으셨 저... 왜요, 왜요? 늦었죠? <웃음> 안 돼요, 안 돼요. 목사님, 안 돼요. 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 내가 좀 손해보고 살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 그래도, 그래도 본전 생각이 날 때가 많아요 <웃음> 응. 아, 왜 자꾸 이쪽 보고 얘기하세요? 제 불편하게 이쪽좀 보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웃음> 왜, 나? 그러게, 아, 오늘은 자꾸 일로 간다고 뭐가잘 통통하시면 돼요 그런네 그렇네, 그렇네 내가, 내가 최근에 자각을 했어 왜? 창재이가 옆에서 목사님, 목사님, 막 하는데 <웃음> 제가 내 방송을 보나 <웃음> 주댕이만 맨날 털고 어? <웃음> 이 시간만 되면 그래요 어. 아니아 그렇죠 아니 뭐 목사님 너무 좋아요 하는데 좋아하면 자연스럽게 와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죠, 하고 싶은지 그렇죠. 내가 음... 듣게 되잖아요 네. 근데 안 하는 것 같아 네. 제 얘기를요 아니요 <웃음> 듣는 행위를 안 한다고요 <웃음> 아 네가. 듣는 해... 아저 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음. 이, 이 얘기를 지금 6개월째 <웃음> 하고 있대. <웃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 음, 그래서 내가.. 어. 팀이 안 좋아하는 거다? 나. 아니요. 저 좋아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걸좀안 좋아해요. 솔직히. <웃음> 아니 장국장님 그런 편이에요. 음. 오늘 만난 사람을 좋아해요. <웃음> 뉴원, <웃음> 내일 다른 사람 만나면 신빙. 내일이 더 좋은 거예요. 신빙이 제일 최고다. <웃음> 네, 약간 제 앞에 있는 사람 위주로 어, 그렇죠, 그렇죠. 생각하는 편인데 지금 어떤 지금 아. 지금 현재의 음. 굉장히 충실한 타입. <웃음> <웃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네. 이제 과거와 미래없고 이제 근데 목사님과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이제 주말마다 한번 다시 열심히도그 말은 부담스럽다 <웃음> 왜, 왜 나하고 미래가 있어야 돼 <웃음> 왜요? 아니 저랑의 관계를... 목사님과, 이... 목사님과, 커져버버... 저의... <웃음> <이게 커져버렸습니다. 웃음> 목사님과 미래라니 아니 목사님과 저의 이제 유망한 미래 뭐 어. 어, 이렇게 <웃음>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하느님과 1시간 대화하면 저는 어떻게 하느님이 되셨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웃음> <웃음> I am who I am. 너무 신아하다궁금하잖 아이엠 후아이 뭐라고 생각할까이엠후 아이엠 후아이었후 아이엠 후 아이엠 m who 후 아이엠 후 아이엠 후 아이엠 who I am. I am who I a 이엠후 아이엠 후 아이엠 후 아이엠 후아내엠후이엠후 아이엠 후 아이엠 후 아이엠 후 아이엠 후 아이엠 후 아이엠 후 아이엠 후 아이엠 후 아이엠 후 아이엠 후 아이엠 후 아이엠 후아 아이엠 개 아이엠 후아이 <웃음> <웃음> 약간 답 적는데 <답정돈데? 웃음> 대화하기 어렵다. 질문하지 마. 거 <웃음> <느낌이네>. 철학적으로 질문하지. <웃음> IM은 a 누군데요? 후 IM이 a 무슨 말인데요? IM과 a 후 IM. a 나는 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웃음> 아, 나는 아무튼, 진짜 아무튼 그랬어. 그랬어. 나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해줄 뿐이야. <웃음> 아 어. 궁금한 구, 그게 궁금해서 그거만 한 시간 정도는 충분히 시간 보내줄 수 있어요. 진짜 응. 그걸 끊임없이 물어보다 보면 하나님도 어, 지치실 것 같아요. 너무 궁금. 제가 궁금한 거 질문을 진짜 잘하거든요 사람들한테. <웃음> 음. 그막 비행기 같은 것 타면 은 비행기가 <웃음> 어떻게 나는지 너무 궁금해서 계속 그거를 연구한다고요. 음. 근데 매번 또 까먹어서 비행기 탈때또 해요. <웃음> <웃음> 질문 질문 왕이시네요. <웃음> 비행기는 바람을 등지고는 뜰 수가 없습니다. 아세요? 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역, 역주행을 하는 거죠. 바람이 이렇게 부르면 네. 바람을 보고 바람에 맞아서 아, 날라야 아, 바람뜰수 있어요 왜? 그럼 바람이, 바람이 뒤에서 불어주는 건 아, 절대로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요 어 왜지? 그게 날개를 이렇게 열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던데 진짜, 멀리를 <웃음> <저> 아직도 뭐를... <웃음> 이해를 못해 진짜 어,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비행기가 뜨기 아. 위해서는 바람에 맞고 바람과 싸워서 그래야 어. 비행기가 뜰수 있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 철학적인 원리네요 내가 공군 여기... 나왔잖아 공군 어. 오! 어, 어, 멋있어 그러면 활주로가 여러 방향으로 있겠네요? 아니죠 음... 왜요? 그날 바람에 따라서 그렇죠. 방향을 받거요 그렇죠. 그래서 받거든요? 올라가는 음... 방향이 달라요 아아 바람이 아 오늘... 비행기, 비행기 타실 때잘 보시면 네. 그래서 어떨 때는 비행기가 내릴 때도 일로 내리고 어떨 때는 일로 내리고 네. 아. 아 근데 그러면 바람이 아예 안 부는 상황에서는 이륙을 못하는 거예요? 바람이 안 부는 상황은 공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없죠 아, 근데... 공기가 <웃음> 있잖아요 <웃음> 약게라도 불지 않을까? 공기가 있잖아 <웃음> 아, 아니, 내가 어... 움직이면 바람이 되잖아 아 음... 추진력이 <웃음> 어? 무슨 진짜 뭐 동네 바람 부는 거지길 <웃음> 가다가 바람 타는 아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아 그런데 그 물체가 날리려면 추진력 정도가 생길 정도 바람이 모터가 불어야 모터가 <웃음> 있잖아 아 음. 오케이 <웃음>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뜰때 날개가 공기를 눌러주면서 <웃음> 네, 네, 네. 그래야 이게 올라간다는 네. 거예요 아 어? 그러니까 여튼 뭐냐? 인간에게는 <웃음> 다 고난이 있고 그 고난과 맞서 싸울 때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 멋있다. 수 있다. 네. 좋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누가 영웅 서사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던데. 이재명 에, 이재명 어. 대표가 이제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이거를 극복하면 크게 될 정치인이 될 거다. 이렇게 하신 분들. 그러게요. 역대 대통령들도 사실은 김대중도 그렇고 다 이제 어떤 네. 독재 정권의 탄압을 받고 음. 성장했지또세개세 가지, 세 가지 소원은 뭐예요? 아 소원은 근데 어려워요. 아 왜요? 아, 너무 쉬운데. 아, 소원은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음, 음, 세 가지 소원. 이렇게요? 저는 아, 음. 어, 지금도 실은 궁금한 게 어, 인간의 지식으로 알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세상에 불가사의도 있고 최근에 우리 최영민 감독님이 이야하죠제제유튜튜브하하봤봤데유튜 I 아니아 l 라 k e I w 하나 봤는데 고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wa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 그 문명이 망하면서 i 하 e I 이 a s like, I w 사실 거의 리셋되다시피 했는데 그 후대에 살던 사람이 살아남았는지 어쨌지 해서 이~ 그~ 전대 살던 사람들이 이 후대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었다 음. 근데 실제로 탄소 어~ 측정 이런 거 해보면 막만 몇천 년전 나오거든요. 어. 어. 구석기 시대 이전보다 훨씬 더 발달한 문화가 있었다는 어. 거예요. 에? 계속 발견되는구나 신기하네. 네, 네. 오. 그 터키에도 있고 백클라베에 아, 네, 있고 그 곳곳에 많아요. 어머, 세계 전역의 곳곳에. 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들은 진짜 모르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음. 그런 궁금한 이야기를 난좀 물어보고 싶어. 이거 진짜 맞아요? 오. 그리고 도대체 저 김건희 윤석열이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이렇게 됐어요? <웃음> 뭔가 뒤에 스토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우리가 모르는 스토리들 네. 역사에 아, 네. 있어서 내가 궁금한 그런 이야기들을 물어보고 싶어. 근데 이게 물론 이거는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 알게 된 일이기 때문에 음 굳이 뭐 그렇지만 이 땅에서 천국이 완성되지 않은 채로 그렇다면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아 네. 진짜 그럴까? 음. 어, 진짜 그럴 까라가 아니라 진짜 그, 그 뭐지? 진실이 뭐지? 그러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음. 난 천국에 가면 그게 제일 기대가 돼. 음. 어, 윤석열이랑 김건희의 존재 이유. <웃음> 그런 거는 됐고, 음, 그런 건 제일 핫발이고 미스테리에 대해서. 네. 아. 그때 그게, 그러니까 연결이 되잖아요. 아, 그게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이렇게 아. 알게 될거 아니야. 네. 네. 네. 네. 네. 모든 역사에 대한 것들이든 어떤 것이든. 아. 네. 그러려면 지식이 엄청 많아야 되겠네요. 그러네. 질문 자체도 어려워요, 네. 지금. <웃음> 그런데. <웃음> 뭘 알아야 물어보지. <웃음> 그런데 이제 뭐 너무 그럴 필요는 없고 내가 아는 선에서 네. 예. 아. 예를 들면 UFO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어. 이런 맞아, 거 그렇죠. 단순하잖아요 그럼 음. 질문지를 막 버킷리스트처럼 작성해 놓으셔야겠네요 음. 뭐 굳이 가기 전에. 음. 굳이 외워, 외워가야지 아니 왜냐면 천국에 <웃음> 가면 <그렇지만 아깝잖아요. 웃음> 천국에 어, 가서 나의 질문들조차도 안... 예. 완전해져 버릴 거예요 아. 아.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이 굳이 필요 없을 만큼 모든 지식이 완전해져 버리기 때문에 아. 예. 그래서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 있죠 신기하겠네요 네. 사람이 완전해진다는 거는 지식에 있어서도 완전해진다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리고 소원은 세 가지 소원은 헉, 너무 궁금해요. 음, 저는 저... 몇 개는 생각, 몇 가지 생각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는 첫 번째는 진짜 저는 세상이 음. 어,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헉, 맞아, 나 사실 그거 하고 싶었어. 저는 <웃음> <웃음> 예, 순발력은 있는데 너무 티가 나. 그래서 맹구 부장이 맨날 <웃음> 얘기하는 걸 내가 이제 알겠어요. 아 이제 이해하셨다고요? <웃음> 아니, <웃음> 내가 너무 믿었던 거 같아, 사람. 을 아니야, <웃음> 아니요아니요 그렇잖아요. <웃음> 너무 <웃음> 믿었어. 아니야, 이게 깐정 리액션인데. 너무 <웃음> 믿었어, <웃음> 사람을.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대화로 돌아가셔야 돼요, 목사님. 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소원. 그리고 어 그래서 진짜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요, 그게 되려면 결국 우리 신앙으로 보면 주님이 다시 오셔야 돼. 아 제리 마셔서 제리 마셔서 세상을 다 그러니까 저의 한방에 해결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웃음> 소원이니까 네, <웃음> 그 근데, 생각은 해볼 수있죠니까 그러니까 저는 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게참 고단해요 피곤해요. 그러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고 이런 거 보면 저는요. 막 누군가가 이렇게 옳은 일을 행했다 이런 거 보잖아요 가끔씩 눈물이 찡해져요 아 그러면. 맞아 예?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좀 그런 게 되게 큰거 같아 음. 그 의에 대한 마음 오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외에는 다른 소원이 별로 없어 나 기도를 별로 잘안 해요 그래서 음. 예. 음. 다른 소원 또 하나 있다면 음, 그냥 이건 나는 진짜 세계 여행 안전하게 잘 다니고 싶은 거 <웃음> 안전하게 <웃음> 거기 가서도 이제 버리지 못하고 세계 여행을 보내 달라고 는거 아니야. <웃음> 안전하게 <할> 수있도록잘 <웃음> 네. <웃음> 무사히 돌아오게 해 주죠. 그럼 아니, 이제 나이가 드니까요. 네. 함부로 이렇게 무슨 이상한 짓을 못하겠어 되게 아 이렇게 몸이 이점 위축이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좀티 나는 짓괜님 가서 막 와게 생각으니까막 이것저것 다해 보자. <웃음> 잘못하면 죽어. 아 네. 그렇지.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요. 무섭죠, 무섭죠. 네. 무섭죠. 다른 나라는 또 안전하지 않잖아요 안전하지 음. 못한 곳도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뭐 그렇고 나머지는 뭐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냥 건강하게 아. 요즘은 이제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지금 요즘 아주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아. 네. 네, 건강하게 좀뭐그 정도? 근데 제일 큰 거는 아무튼 그거예요 저는 뭐 다른 생각이 별로 없어 나는 항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음. 네. 그, 그, 그거밖에 없어 진짜 음. 네. 네. 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첫 번째 소원은 교회를 나만... 다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다시 얘기해 주세요. <웃음> 수님의 제발 이 그럼... 사회로 나오셔가지고 이그 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음. 교회에 갇혀 있지 말고 어그 얘기를 명확하게 애매하게 얘기하시니까 자꾸 <웃음> 성경에 자꾸 애매하게 얘기니까 하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근데 그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도요. <웃음> 정확하게 너는 하나님이 아 아니야 이럴 거 아, 아 그러면 소원으로 그냥. 음. 없애주세요. 교회를 없애주세요. <웃음> 없애세요 <웃음> 그게 낫겠어요. 어 그리고 두번 세상이, 세상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세상이 되게. 네 맞습니다, 멋있다. 맞습니다. 네. 그럼 목사님 이 조금 스트레스 좀 내려놓을지 않을까 <웃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목사님 건강 이루어지겠네요. 음, 두 번째 뭐 할까 소원? 소원을 빌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아. 별로 없어. 어. 그렇죠. 네. 네. 맞아. 아, 저도 그래요. 어머. 저도 별로 그런 어머. 생각 어머. 없어요. 그니까 이게 허황된 생각을 잘 안한다는 뜻이야 <웃음> 소원 잠좀 자고 싶다? 뭐 이런거? <웃음> 어... <웃음> 오늘 소원 아니래요? 오늘의 소원? 아 지금의 소원입니다 지금 소원. 아 시차 때문에 지금 눈이 막 반이 계속... 감기고 시차 있어 시차 때문에 그러는거에요 아, <웃음> 그리고 잠을 자고 싶다 소원? 내 네, 소원에 다른 사람이 빌게 해주세요 아 뭐야? 어때? 저는, <웃음> 그 정도 괜찮아? <웃음> 저는 이런 이야기가 그니까 러뭐좀 뭐랄까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아, 적극적인. 아, 소원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요. 예, 예. 어, 어. 자기가 만들어가야지. <웃음> 네, 누가 그걸 해줘? 예. 네. 세상이 그러니까. 그냥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 자체를 안 해. 안 해. <웃음> <응>. 해봤자 <웃음> 되지 않거든. 뭐뭐 네, 뭐, 뭐, 나한테 돈이 그러니까 뭐 몇몇몇백억이 <웃음> 떨어졌으면. 아니면 그럴 일이 안 일어나. <웃음> <맞아>. <웃음> 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목사님 근데 안 일어날 것 같으니까 상상이 잘 진척이 안돼요. 아, 진짜로? 어. 어. 그러니까 어. 나는 내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서 그렇긴 한데 어. 그런 건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ESTJ여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아, 내가, 나는 상상력이 별로 없어요. 어. 상상력도 별로 없고 어. 그리고 상상력이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고 어. 그래서 어. 그래서 신기하다. 이제 저는 제 길을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아. <웃음> <웃음> 또, 또 돌아서 부메랑처럼 여 열로 왔어. <웃음> 이 길에 다시 오시옵고 네. 아니 저는 소원 바꿀 기회 드릴게요. 아 그러니까 한 번만, 한 번만 한 가지만 다시 할수 있어. 생각을 너무 잘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웃음> 생각을 할수 있게 해, 해주세요. <웃음> 그래야겠다. <웃음> 그런 소원을 외필. 제발 내 머리를 바꿔주세요. <웃음> <웃음> 너 머리를 교체해주세요. 야, 여러분 보기보다 생각. 아니에요. 아, 그 생각을 네. 멈추게 해주세요 오케이. 라든지 <웃음> <웃음> 생각을 멈추게 해주세요 아니 저도 이 세상이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 음, 이, 됐다 밥 먹으러 가자 어, 사랑이 아, 사령이야 그것도 거. 저희 모방이야 자기만의 사, 창의적인 방법으로 얘기해봐요 맞아, 저는 근데 진짜 이 세상에서 진짜 차별받고 이렇게 서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서름과 음. 차별과 이런 것들이 저는 제가 사실 제그 가장 영린이 뭐냐면 그 폐지 줍는 나 벌써 눈물 날것 같아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아그 동네에서 보일 자, 때마다 너무 그래서요 힘드네요. 저는 음.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에 희망에 있는 것은 그래도 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음, 이 이야기를 장국장이나 전화, 뭐 외국장만 가지고 살 거예요? 아니죠. 살겠어요? 아니에요. 그렇겠죠 인간이라면 다 음. 기본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맞아요. 음. 윤석열, 김건희 같은 인간들보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우리 지금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꼬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건 아니야 라고 들고 일어날 때가 올 거라고 봐요. 제가 요즘 맨날 하는 이야기가 어때똥론이요 똥론. 똥! 똥. 똥. 윤석열은 <웃음> 윤석열, 김건희는 똥이야. 음. 근데 그 똥을 저국진당 저놈들이 포장을 잘 해가지고 예쁘게 포장을 음. 해가지고 했더니 똥인 줄 모르고 사람들이 선택을 했네? 아. 샀잖아, 그거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똥은 냅두면 어떻게 해야 돼? 썩어요. 아, 너무 냄새가 심하잖아요. 냄새가, 냄새가 아, 엄청 너무, 온 세상에 퍼질 거예요. 진짜 심해. 사람들이 알아가고 있잖아. 지금 윤석열이 개 똥이라는 걸. 그렇죠. 네. 응?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깨달으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각성을 그러니까 물론 그냥 되지는 않아누군가 던져줘야 돼. 그렇죠. 맞아요. 누군가 정말 이거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걸 던져줄 때 사람들이 저는 행동도 하고 움직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이게 소위 말하는 반면교사 혹은 음. 아까 우리 처음에 왜 악을 만들어 놓았는지 물었잖아요. 선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악이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악의 세절이 한번 진짜 악의 끝판왕이 가야 사람들이 그때 깨닫고 아 우리가 가야 될 선이 어딘가를 사람들이 비로소 고민하게 될 거라고 저는 음. 봅니다 그거를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웃음> 안타깝지만 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음. 예, 살아가시고 희망을 가지고 싸워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너무 근데 많이 만들. 음, 네. 토요일 날 집에서 뵙겠습니다. 집에서 뵙겠습니다. <웃음> 네. 언제 어디서나. 네. 오늘 방송은 짧게 좀 마무리할게요. 사, 네. 48분 정도 찍었는데요. 아. 네, 목사님 아. 네. 목사님 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아니야 오. 가셨죠. 이미 가서 좀 있으면 와야 될 거. 그러니까 오시고요. <웃음> <웃음> 여행 갔다 와 오시고요. 안전하게. 음. 네. 오시면 또 새로 방송하시죠. 네. 얼마나 다녀오세요, 목사님? 일주일 3주입니다. 아! <웃음> 없겠.. 어때요? <웃음> 이 네? 방송 어... 할 때도 안 계시네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웃음> 이거 올라갈 때도 없어요 아 그러네요 <웃음> 비행기에 네. 몸을 실으시고 뭐, 편히 놀다 오십시오 네아좀 필요한 거 같아요 나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웃음> 이쪽 저쪽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아 네. 세상에 제가 그냥 최근에는 이, 이 속이 불편하게 는 없었는데 어... 너무 속이 불편해져가지고 아이고 오죽하면 내 병원에 갔다 왔다니까 아 네. 그 음. 어, 병원 다녀오셨다는 게 그런 것때문이셨네요 네. 어마자. 관심도 없어. 내가, <웃음> 내가, 내가 아파가지고 뭐 아주 몸이 안 좋아서 이랬더니 어디가 아프신데요? <웃음> 그러고 땡이야. 아 끝났어요? 어, 예, 끝났어요? 아니 끝이야. 아니 아니 답이 안온줄 알았어요 저 목사님한테. 그럼 끝이야. 아니지 마비. 마음이... 얘는 진짜 해도 해도 너무 <웃음> <많네>. <웃음> 목사님 목사님 뭐 제가 뭐 펜이 뭐 0.5래 자기가 0.1인가 인가 했어. 왜? 이러는 저희 집아 저희 아 저희, 마, 저희 아내가 이러가 돼야 되고 저에게 자기가 그게 저희 인간 살아 있지 않게 해 주세요. 와, <웃음> 그런내가 얘를 야, 얘는 진짜 <웃음> 아, 진짜 주댕이로 <웃음> 진짜 이걸 주댕이 막 <웃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진짜 현재 너무 정실이었어, 현재 중실한 스타일. 현재 네. 중실 그때는 오. 이제 텔레그램에 충실했고 <웃음> 네. <웃음>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타났겠죠. 예. 네, 네. 얘만 빼고 밥 먹으러 갑시다. 아, 아닙니다. 아, 진짜 자 사인도. 네, 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은 자연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습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비타민C도 이러한 자연으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천연비타민이란 바로 공장에서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청정지역에 적합한 환경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자연의 유기농 과일 그 자체를 농축한 것입니다. 천연상태에 살아있는 비타민C에는 루틴, 비오플라보노이드, 팩터K, 팩터J, 팩터P, 타이로시나제 아스코르브노겐 등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합성 비타민C는 아스코르브산 단일 물질로만 이루어집니다. 합성은 자연으로부터 얻은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진 비타민C를 모방할수 없습니다. 루틴, 비오플라보노이드, 팩터K, 팩터J, 팩터P, 타이로시나제 아스코르브노겐 등의 성분이 대량으로 포함된 천연비타민C군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 예방과 면역력 증진에 필요한 올바른 천연비타민C를 선택하세요.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인기상품 천연비타민 마오에 관한 문의는 웹사이트 s u p e r e l e o t i n c o m 전화15226801이나 페이스북 자연 건강 대학 또는 카카오톡 에서 엘레 오틴 을 검색 하 시면 됩니다.